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주산 37일차 큰수 나눗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큰수 나눗셈은 고수 단계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몫이 두 자리인 큰수 나눗셈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나눗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1한걸 뺀다 그랬죠. 그럼 앞자리 하나, 둘, 세 자리가 되고요. 뒷자리 하나, 둘, 두 자리에다 1을 더하니까 세 자리가 되죠. 자, 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자리 세 자리, 뒷자리 더하기 1한 거, 세 자리 하면 빼기 하면 0. 0이 나오죠. 영자리가 어딘지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누쌤 자리점 잡는 것부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런 거 빼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엄지 검지 뽀뽀 항상 하고 털고 자, 세자리 빼기 세자리니까 영의 자리라고 그랬죠. 영의 자리는 점1의 자리 아래를 영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나누셈은 나누어지는 수를 먼저 주판에 놓는다고 그랬죠. 그럼 800 90 자, 다시요. 891을 먼저 놓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891에 대해서 운주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여기 8이나 81을 나눌 겁니다. 자, 여기 뒷자리부터 보세요. 자, 8에 8이 몇번 들어가죠? 네,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은 8 이름 8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곱셈은 뒤로 가고 나눗셈은 한칸 앞으로 간다 그랬죠 원래 나눗셈은 바로 앞에 몫을 잡는데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8에 8이 한번 들어가죠 8 1은 0 8 해서 나눗셈은 빼주는 거라고 랬어요자 그럼 앞에 8을 곱해줬죠 자188 다음 얘를 곱해줘야 돼요 1 1은 0 1 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81이 남았죠. 그럼 또 봅시다. 요 8에 8이 몇번 들어가죠. 한번 8 이름 8 해서 10이 넘지 않으므로 몫을 한 자리 앞으로 가서 네, 그 다음에 1 잡고요. 1 8 8 빼주고요. 1 곱하기 1은 1. 네, 그래서 몫이 11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374 나누기 34. 3 네. 자리 빼기 3 자리 하니까 0 자리 아시겠죠 374자요 삼도 보세요 374에3의3이 몇번 들어가죠 한번 곱해서 3이 넘지 않으니까 몫을 한자리 앞에 간다 그랬죠 1 3 3 1 4 4를 빼준다 그랬어요 그죠 몫을 잡은 거에서 나누는 수를 차례대로 곱 해준다 그랬어요 그 곱한 값을 나주면 됩니다. 자, 다음 34가 남았죠? 3에 3이 한번 들어가죠? 3 1은 3 1 4 4 해서 몫시11 아무것도 없는 걸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0이 된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92 자. 192세 자리 빼기 세 자리 하니까 192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건 조금 다릅니다 요 앞에 거는 바로바로 바로 떨어졌는데 여기 한번 더빼줘요자 보세요 1에 1이 1이몇번 들어가죠? 한 번이요 자요목을 잡은 거를 나누는 수에 곱한다 그랬어요 1 1은 1 1 2 2 됐죠? 자 그럼 72가 남았어요 그럼 보세요 7에 1이 7번 들어가요 여기 잘 보세요 7일은 7하고 뺐어요. 그렇죠? 런데 7이 14못 빼죠.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7. 7에 7이 일곱 번 들어가서 7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7일은 7 해서 빼주고 여기랑 얘를 곱해 준다 그랬죠. 목 나누는 수랑 나누 어, 목시랑 나누는 수를 곱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27이 14뺄수 없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목을 하나를 줄여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자, 아까는 7이었죠. 근데 7에서 안 됐으니까 하나를 줄여서 6이 됐어요. 그럼 되나 볼까요? 6, 6, 1은 6. 뺐죠. 그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준다 그랬죠. 자, 목시랑 나누는 수를 곱하니까 6이 12 해서 얼마가 됐죠? 16. 네. 자, 요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요런 걸다 활용해서 큰수나누셈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제일 먼저 어, 자리점, 자리점 잡는 것부터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웃음> 큰수나누셈 5번까지 하고, 제가 다양한 큰수나누셈을 다양하게 어, 오답나기 쉽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라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 암산으로 되기는 해요 이정도는 친구들이 여태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사는 교과 수학을 활용하는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주사 에아 교과 수학의 주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자 나누어 지는 수 나누는 수뭐 나머지 라고 했어요 그럼 나누어 지는 수891 나누기 81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림하는거 80 으로 하는거 어림하는거 3학년에서 배웠죠 그러면 89에 81이 몇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죠 이건 너무 간단하네요 그럼 그대로 곱해 주세요 자 뒷자리 부터 차례대로 1 1은 1 1 8 8 81 그래서 여기 0이빠 10의 자리니까 여기 0이 빠진 거예요 줄 긋고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새로 샘은 뒤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빼준다 그랬죠 1 9자 여기 앞에 0 자연수 앞에 0은안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81 요걸 갖고 또 나누어 줘야죠 81 나누기 8 1은몇번 들어가죠 한번 그래서 곱하니까 11은 1 188 해서 빼니까 0이 됐어요 자 친구들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요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온 것 어머님들이 지도해 주세요. 자, 여기 810은 여기 81 곱하기 이 앞자리 10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81은 예에서 예를 빼니까 81이 나왔고요. 자, 요 81은 81 곱하기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렇게. 자, 순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했죠. 그럼 요걸로 이제 새로셈 연산이 됐어요. 그러면 검산 돼 주셔야 되죠. 자. 81 곱하기 11 해서 891. 자 만약에 나머지가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더하기 해서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검산. 81 곱하기 11. 뭐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암산으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1 곱하기 11 해서 세로 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들 이것도 잘 풀다가 갑자기 혼동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세요. 1, 1은 1, 1 88 이거는 81 곱하기 1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1, 1은 1, 8, 1은 8 해서 여기 0이 10의 자리니까 0이 빠진 거예요.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81 곱하기 1 0 그래서 위아래를 더한 게 890일. 요 80일 더하기 810. 자, 요 부분까지 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까지 해 주셔야지 요게 한꺼번에 어떻게 연결된 줄알수 있고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어, 암산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4학년에서 요게 암산으로 나온다. 그러면 모든 문제 풀때 편해져요. 그리고 이런게 익숙하게 잘 되면은요. 어, 분수. 혼합 계산 이런 거 계산할 때 연산이 빨리 나온답니다. 자, 이제 큰수 나누셈 5번만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혹시 어, 큰수 나누셈을 다양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차례대로 하는 이거 단원별로 찾아서 어려운 거는 차례대로 찾아보세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완벽하게 익숙하게 했어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